일본 가고시마 지역의 바다 한복판 정체를 알수 없는 거대한 돌덩이가 발견됩니다 곧 중력 따위는 개나주라는 듯 스스로 레츠기립을 시전하는 똥똥어리 이후 삘 받은 똥덩어리, 아니 돌멩이는 하늘높이 치솟아오르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개감로를 선사해주는데요 사실 이 돌덩어리의 정체는 무려 우주에서 날아온 UFO라는 설정으로 마침 근처에 마실 나와 있던 고지라에게 선빵을 날리면서 본격적인 지구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끈한 속살을 드러낸 채 도쿄에 상륙한 UFO 곧 도시의 전기와 통신을 모조리 마비시키며 전형적인 지구 침략 시츄에이션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아까 전에 비참하게 털렸던 고지라가 재등장하게 되면서 외계에서 온 똥덩어리와 지구토박이 괴수간의 제2라운드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던 대로 초반에는 고지라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꼴이 그저 비참할 따름입니다. 급기야 UFO는 고지라의 세포인 오르가나이저 1호를 흡수 좀더 안드로메다스러운 느낌의 새로운 육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딴 몸뚱아리로 고지라의 세포를 감당해낸다는 건 역시 무리였겠죠? 곧 외계인은 세포 단위부터 다시 새롭게 재구성되며 이제야 좀 괴수다운 비주얼을 갖춘 오르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지라와의 마지막 대결에서도 역시 오르가는 시종일관 고지라를 밀어붙이며 우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몸 안에 있는 고지라의 세포 덕분에 강력한 재생능력까지 장착!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뿐하게 부활해버리며 고지라를 슈퍼 당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친구 역시 그놈의 자만심이 문제였죠 막판에는 고지라로 몸보신 좀 해보겠다며 한 입만을 시도하던 중 결국 고지라가 내뿜는 방사능 펄스로 인해 그대로 폭사해버리고 맙니다 뭔가 아름다운 밤이네요 왠지 세스코를 불러야 할것 같은 박진감 넘치는 피주얼 메가기라스는 선사시대에 실존했던 멸종생물인 메가네오라를 모델로 하는 곤충형 괴수입니다. 극 중에서는 하늘의 괴수 라돈이라는 작품에서 메가누론이라는 유충 상태로 첫 등장. 탕광촌을 습격하는 장면으로 인상적인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한낱 잡몹에 불과했던 이 곤충 괴수는 훗날 고지라대 메가기라스. G소멸 작전을 통해 메인 빌런의 신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고지라 퇴치용으로 개발된 신형 무기 디멘션 타이드의 실험 가동이 이루어지던 중 이때 발생한 워머를 통해 메간으로는 한 마리가 흘러들어와 알을 하나 까놓게 됩니다. 이후 하수관에 자리를 잡고 있는대로 개체수를 늘려가던 메간으로는 시부야 일별를 생지옥으로 만들며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덧 폭풍 성장을 통해 성충단계인 메가니라로 일제히 격변 떼지어 고지라를 습격하는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봤자 아직까지는 여전히 잡목 수준에 불과할 뿐이었죠. 한편 이 과정에서 고지라의 체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 메가 뉴라들은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몰아주기 스킬을 시전 하나의 거대한 괴수인 메가 기라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주무기는 날갯짓을 통해 발생시키는 강렬한 고주파로써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슈퍼한 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밖에도 고지라와의 대결에서는 빠른 몸놀림을 이용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고지라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흡수한 에너지를 이용해 거대한 탄막을 날려대는 등 정말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상대는 킹 오브 더 몬스터즈, 괴수의 왕 고지라였죠. 심지어 그는 무려 바디슬램까지 가능한 전천후 괴수였습니다. 사실 이거 한 방이면 그냥 게임 끝난 거라고 봐야겠죠. 고지라 시리즈의 성공으로 한창 고무되어 있던 토호 영화사는 급기야 일본의 고지라와 미국의 킹콩을 맞짱 뜨게 만들자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토호에서는 킹콩의 제작사였던 RKO로부터 정식 판권을 구입 고지라 영화사상 최초의 컬러판이자 동서양 대표교수의 대결을 그린 전설의 영화 킹콩 대 고지라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영화에 등장하는 킹콩의 고향은 그 유명한 해골섬이 아니라 파로섬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주민들의 모습이 흑인 문장을 한 일본인들이었다는 사실만 빼면 원작의 해골섬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곧 거대한 문어가 등장해 원주민들과 피 터지는 사투를 벌이게 되고 바로 그때 킹콩이 등장. 문어와 딥키스를 나누며 찐한 애정 행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술을 잔뜩 마시더니 그대로 슬립다운. 결국 그렇게 뻗어버린 킹콩은 그 상태로 사로잡힌 채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도착과 동시에 탈출에 성공. 이후 고지라와의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고지라와의 첫 만남에서 방사열선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게 된 킹콩 곧 머리를 극적이며 쓸쓸히 돌아서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내 전기를 흡수할 수 있는 신묘한 능력을 손에 넣게 된 킹콩은 갑자기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도시를 습격하게 됩니다 참 예상대로 단순한 친구죠 어쨌든 최후에는 후지산에 출몰한 고지라와 2라운드의 돌이 서로 신나게 치고 박으며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번개를 흡수하게 된 킹콩이 전기의 힘을 사용하고 고지라의 입에다가 나무를 쑤셔 박기도 하는 등 매우 현란투 더입스트림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두 괴수의 역사적인 대결은 내년에 선보이게 될 레전더리 피처스의 신작에서 다시금 재현될 예정인데요. 뭐 당연히 세계의 대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갔다! 그 아이디어! 킹콩타이고리 일본에 등장했던 최초의 고지라는 세리자와 박사가 발명한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라는 무기로 인해 바닷속에서 그대로 산화되버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렸던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키며 더욱더 강력한 괴수를 창조해내게 되는데요 이 괴수의 이름은 파괴를 뜻하는 디스트로이어 제임스 롤프에 따르면 이런 느낌의 이름이었죠 이렇듯 어마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군체 생물은 각각의 개체가 하나로 모여 합체 기술을 시전 점점 거대하게 진화해 나가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미생물 상태에서 시작하여 왠지 등딱지에 밥 비벼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크롤체 뭔가 끔찍한 혼종스러운 비주얼의 유체 상태를 거쳐 거대한 집합체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갑자기 날개가 돋아다며 비행체로 진화 급기 하는 악마를 닮은 최종 형태인 완전체로까지 진화하게 됩니다 사실상 변화 과정만 놓고 본다면 시리즈 중 가장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친구였었죠. 전투력은 헤이세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최종 보스답게 역대급으로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입에서는 옥시전 디스트로이어 레이라는 강력한 열선 무기를 발사할 수 있으며 머리에 난 뿔에서는 베리어블 슬라이서라는 검기를 방출, 고지라를 산채로 회떠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유사시에는 다시 여러 개의 개체로 분리되어 인내 전술을 펼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고지라를 상당히 애먹였던 친구인데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역시 고지라의 아들 포지션이었던 고지라 주니어를 살해하는 장면으로 디스트로이어의 포악한 성격을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에는 결국 고지라가 아닌 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냉동포를 맞고 허무하게 사망해버리고 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헤이세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작품인 만큼 차라리 고지라에게 막타를 맡겼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 등장했던 버닝 고지라는 정말 역대급으로 멋있었거든요 시다 <웃음> 다음은 고지라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진 최강의 기계괴수, 메카고지라입니다. 메카고지라는 역대 고지라 시리즈에서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 등장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쇼와 시리즈의 메카고지라는 블랙홀 제3 혹성인이라는 외계 원숭이들의 지구 침략용 무기로 등장. 가짜 고지라라는 컨셉으로 고지라의 도플갱어 행세를 하게 되는데요. 중반 이후부터는 외피가 완전히 벗겨지며 그 간지나는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몸체는 우주 최강의 금속인 스페이스 티타늄으로 제작, 웬만한 공격 따위는 가볍게 씹어드실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온몸이 무기라는 설정으로 눈에서 발사되는 스페이스빙과 가슴에 장착된 고압 전자광선 크로스어택 빙, 그 밖에도 손가락과 양쪽 무릎, 발가락 등 전신에서 5만가지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켜 방어막을 형성하는 충격적인 기술까지 시전할 수 있었죠. 두번째로 헤이세이 시리즈에 등장했던 메카고지라는 악역이 아닌 선역으로 등장 전작에서 파괴된 메카 킹기도라의 부품을 회소하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김새부터가 쇼와 시리즈와는 달리 뭔가 둥글둥글 순둥이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온몸이 무기라는 컨셉은 전작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고지라의 방사열선을 본따서 만든 메가버스터를 비롯 복부에서 응축된 에너지를 발사하는 플라즈마 그레네이드와 고압 전류로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쇼크 앵커 등이 추가되며 이전보다 더욱더 화끈하고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후반부에서는 신묘한 합체 기술까지 선보이며 슈퍼 메카 고지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보다 더 엄청난 형태의 변신 합체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산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요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짝 아쉽네요. 마지막은 밀레니엄 시리즈에 등장했던 삼식기룡, 일명 삼식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지라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역으로 등장하게 되며 특이하게도 초대 고지라의 뼈를 이용해 만들어진 사이보그 생체병기라는 설정인데요. 그 때문에 영화 중반에서는 잠자고 있던 고지라의 세포가 깨어나게 되면서 갑자기 폭주를 일으키며 도시를 파괴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성능 하나만큼은 확실히 역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미사일의 때깔부터가 차원이 다르죠. 거기다 속사형 레일건인 암유닛에 대괴수 전용 빈병기인 메이저포, 근접용 무기로는 메이저 블레이드와 드릴 핸드가 있으며 초필살기라고 할수 있는 절대 영도포까지 장착. 역대급으로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그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기와 기능들이 있었지만 이러다간 메카고지라 특집이 될것 같으니 이쯤에서 패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평양에 존재하는 가상의 섬인펀트 아일랜드에는 인간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판타지계 괴수 모스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외형에서도 알수 있듯 나방을 모티브로 한 괴수이며 시리즈를 통틀어 유일하게 항상 선역으로만 등장했던 평화의 사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펀트 섬의 수호신이라는 설정으로 등장시에는 언제나 모스라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소미녀와 함께 출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소미녀들의 변천사를 보는 재미도 나름 쏠쏠한 편이었죠. 이즈노라의 계란은 너희의 것? 네. 모스라의 계란입니다. 모스라? 1962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단독영화를 통해 첫 등장한 모스라는 이 작품에서 도쿄타워를 반토막 내버리는 세기의 명장면을 연출한 뒤 이후 모스라 대 고지라라는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고지라 시리즈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스라는 고질라를 비롯한 수많은 악역 괴수들과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전투력 자체는 의외로 강력한 편이었던지라 일단 모스라 대 고지라에서는 유충인 상태에서 고지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적이 있으며 파이널 워즈에서는 가이강에게 장렬한 최후를 선사 심지어 평성 모스라 3부작에서는 킹기도라의 상위 버전인 데스기도라를 발라버리는 등주연급 괴수다운 막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약을 펼쳐주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도 모스라는 고지라에 맞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거나 때로는 악역 괴수에 맞서 함께 힘을 합치기도 하는 등 뭔가 현실 남매 같은 케미를 보여주며 괴수팬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이 가열찬 활약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명실공이 고질라 시리즈 최강의 교수이자 고질라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외계에서 날아온 파괴의 화신 킹 기도라입니다. 고질라의 인기가 한창 물이 올라 있었던 1964년 토우에서는 최강의 교수인 고질라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아치에놈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고질라의 디자이너였던 타나카 토모유키는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 그리스 신화 속의 히드라와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야마타노 오로치의 모습을 본다 이른바 킹기도라라고 불리우는 역대급 괴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킹기도라는 3개의 머리와 2개의 꼬리 그리고 거대한 날개를 가진 황금빛 괴수로서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최초의 킹기도라는 저멀리 우주에서 날아온 미지의 존재로서 고대 금성을 멸망시킨 전적이 있는 쉽게 말해 우주 깡패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지구에 살고 있던 토종 괴수인 고지라와 라돈 그리고 모스라가 힘을 합쳐 이 외계에서 날아온 불안당과 피터지는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 등장했던 이네마리의 괴수가 이번에 개봉한 킹오브 몬스터의 주역들입니다. 고지라 시리즈를 사랑하는 열혈팬의 입장에서 이번 영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죠. 한편 킹기도라는 이후에도 꾸준히 외계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가며 지속적으로 지구 침략을 일삼게 되는데요. 거대한 몸집에서 우러나오는 방력 넘치는 육탄전은 기본, 입에서는 인력광선이라고 불리우는 전용 필살기를 쏴자기며, 고지라를 비롯한 지구의 괴수들을 수차례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게다가 각 등장 작품마다 디테일한 설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헤이세이 시리즈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로봇으로 개조한 메카 킹기도라가 등장하는가 하면, 밀레니엄 시리즈의 대개수 충공격에서는 무려 선역으로 등장 일본을 소화하는 새 수호신 중 하나인 천년 용왕이라는 이름으로 극중 절대악 포지션이었던 원령 고지라와 맞붙기도 했었죠 그밖에평성모스라 시리즈에서는 데스 기도라라는 이름의 사족보행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고 밀레니엄 최종작인 파이널 워즈에서는 상위 호환 버전인 카이저 기도라가 등장하는 등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한가지 사실은 언제나 고지라의 대척점에 서있는 진정한 최종 보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지라 시리즈에 등장했던 다양한 괴수들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겠죠? 괴수들의 진정한 죄왕 고질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